I'm on the next level yeah 끝까지 연하도고까지페달질로만간다면 구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뭐지, 미주님? 어? 미님은 스마트 프리미엄 타고 같이 지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연하도고 찍으시고. 일단으로 네. 놓으시면 안 되고요. 빵으로. 빵. 응. 마이너스. 예. 네. 까지 요거는 이제 좀 가벼우니까. 많은 분들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와일드 A 제품은 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도 역시 에코 모드에서 영으로 하고 지금부터 연합도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콘 카메라 가방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했거든요. 이렇게 다니까 괜찮네요. 프레임 자체는 좀 무거워가지고. 다른 거 굴릴 때는 힘들긴 한데 지금 18.3km 나오거든요 속도가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약간 가속도 힘으로 달리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허벅지가 괜찮습니다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속도감이 있습니다 와일드에이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 약간 이제 그래도 허벅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쭈피 쭈비, 님인가요? 미쭈 님? 미쭈 님쪽가 기색이 안 보이죠? 네. 자, 이렇게 서서, 서서 던지면. 다니면서... 아, 드디 한가, 한가 왔습니다. 오, 오, 다리 후들거리는데, 이제? 자, 여러분. 탄산 하나 마셔요. 네. 어, 그래도 젊으니까, 30대니까. 지금까지는 허벅지 문제 없겠죠? 아, 나는 지금 호지가 너무 좁죠 그냥 달리면 안정감 있게 한 18km 갈수 있거든? 네. 그냥 자꾸 미니 빌로들이 날 잭겨. 예,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웃음> 해가 들어오니까 정말 날씨 어아지겠죠 예, 네, 전기 자전거 타봤어요? 네, 처음 타봤습니다. 잘 달리네.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울 텐데. 프리미엄이 되게 그. 또 이렇게 보니까 전원을 아예 끄고 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엄청 트로피잘나가요 그러면 전기 켜면 아, 이제 전기 키면 날아가겠네 아날아갈것 같은데. <웃음> 이제 7분의 1 왔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돼요 가자 연합도그로 광흡 에어리 t v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금요일 라이딩 하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좋은 것 같아. 요 서벅질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아직 할만하고요. 오히려 적응돼가는 느낌입니다. 5km 정도 같습니다 이게 6km 빼지 인입니다 신기하네. 날씨가 이제 덥네요. 오늘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날씨야. 엄청 좋아요. 1,2,2,3 3번! 저 로드타란 새끼들하고 어. 아... 그 <웃음> 여기서 저기 손을 해줬으면 되는데 뭐이 네. 새끼들은 여기 그냥 중앙선 침범 했거든 어. 안 되셨어요? 아, 웬만하면 이게 탁안돼 이거 배터리 다 살았어요 진짜? 야, 이거 바이로 사장님한테 얘기하자 배터리 모자란다고